같이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연받았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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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 일부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또 우리 유튜브로 또 영상으로 예배 또 함께 들이시는 우리 세나리카 교들을 축복합니다 아멘 예 지금 우리 금요일마다 우리 선십스쿨 하고 있는데 여러분 예, 최근에 우리 인사가 글자 한자로 바뀐 거 여러분 다 아시죠? 우리 성도들 볼 때마다 오라고 하는 감탄사를 세게 한번 연발해 주므로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고 우리가 아 그렇게 나타내는 좋은 시간 될줄 믿습니다. 다 서로 보면서 한번 오라고 한번 표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 너무 놀랐습니다. 너무 기묘하고 신묘 막척합니다. 생긴 게 신묘 막척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자, 우리는 다 하나님. 우리 형상 닮은 분들이에요. 자, 예. 어제목 뭐 개인적인 이야기 또제 가정적인 얘기할 때마다 항상 이게 좀 힘듭니다. 왜냐하면 예, 그 뒷말이 많아요. 뭐 선율이 이야기하면 선율이한테 한0명 달아붙어 가지고 왜 그랬냐? 뭐 했냐? 그래 가지고 오늘 또 조금 이야기하려는데 예, 오늘도 태클을 많이 급디다 우리 사람이 <웃음> 그렇지만 <웃음> 어, 한번 뭐, 내 자랑도 아니고 오늘 본문과 잘쓴게 연결되게 뭐, 별것 아니에요 제 월요일날 어, 굉장히 소중한 날인데 음, 예, 화요일부터 사실 주일까지는 어, 거의 매일 일정이 짜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설교만 일주일에 기본적으로 세 편을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아좀 어, 시간이 팍팍합니다. 어, 좀 다른 요즘은 코로나라서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사람들과 만남이 특히 어, 좀 제한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 집중하는데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내게 있어서 코로나는 또 하나의 또 축복의 기회이기도 하죠. 아 어, 그렇지만 예, 설교 세편을 준비하기는 정말 만만치 않아서 오늘부터 자료를 준비하고. 또 책을 읽을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월요일날에는 또 책도 뒤지고 또 개인적으로 볼일도 또 있을 땐또 볼일도 봐야 되고 내가 산을 좋아하기 때문에 산도 가고 싶고 여러 가지 월요일날 할 일이 많은데 어 무엇보다도 월요일날 빠뜨리지 않는 일이 우리 가족 함께 뭐 가족이라 해봤자 세 사람인데 예, 점심 식사 같이 하는 겁니다 예, 점심 나들이 하는 건데 예. 먹고 싶은 짬뽕도 같이 먹고 또 돼지국밥도 굉장히 좋아해요. 예. 목사님 메뉴 좀더 말씀해 주세요. 매운탕도 하나 더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그래가지고 우리 아들하고 이렇게 식사를 이제 하는 시간이 월요일입니다. 근데 최근에 우리 둘째 아들 녀석이 어, 뭘좀 준비한답시고 이제 학원에서 열심히 배우는데 자 이야기 끝나면 또 끝나면 너뭐 뭐, 뭐 배우니? 어디 학원 가니? 막 이렇게 날릴 텐데 제발 묻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 이렇게 컴퓨터에 관련된 어 것을 배우면서 코로나라서 비대면에서 집에서 수업을 해요 그래서 수업을 아침부터 저녁 6 시까지 빡세게 하더라고요. 점심시간 딱한 시간 있는 거예요. 1 시부터 2 시까지 그러니까 같이 나가서 이렇게 뭐 이렇게 밥을 사 먹을 수 있는 시간이 전혀 없죠. 그래서 근자의 월요일 날 풍경을 잠깐 소개드리면 해 제가 주로 장보기 합니다. 제가 장을 보고 오면 우리 아내가 그 재료를 가지고 열심히 맛있게 요리를 해서. 점심시간 1시가 되면 땡 하면 맛있는 음식을 탁 갖다 드립니다 <웃음> 우리 아들 녀석한테 같이 먹자 그럽니다 어, 우리 아들이 시켜서 그런 게 아니고요 어, 제가 좋아서 또 우리 주산을 좋아서 그렇게 하는데 어떤 때는 제가 차를 몰고 그 재료를 산답시고 한 시간씩이나 돌아다니면서 장을 봐 드립니다 <웃음> 이유는 어, 선유리가 만약에 남의 자식이었다면 어, 제가 뭐 그렇게까지 하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절대 쉽지 않을 거죠. 이유는 제 자식이기 때문에, 나는 저 아이의 친아버지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행동을 합니다. 뭐큰거 아니죠. 대단한 것 아니죠. 목사님 그거 가지고 뭐 대단하고 자랑하세요. 압니다. 여러분, 얼마나 자식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자식을 위해서 잘 숨기는가 제가 잘 압니다. 어찌 이것이 저만의 마음이요? 저만의 행동이겠습니까? 이 세상 모든 아버지는 예외 없이 자기 자식을 사랑하고 아낍니다. 적어도 정상적인 아버지라면 에, 다 그렇게 할 겁니다. 뭐 아버지가 그 정도니 어머니의 자식 사랑은 뭐 세상 말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아버지하고는 또 비교가 안 되지요. 훨씬 훨씬 더 진하고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다양할 겁니다. 저는 제 아이의 친아버지인데 저는 제 자식을 위해 저의 시간과 또 체력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어떤 희생도 헌신도 할수 있습니다. 아이가 홀로 할수 없는 일을 위해서 제게 천금같은 시간도 쏠 수가 있어요. 아이를 위해서. 또 아이가 스스로 다다를 수 없는 곳이라면 제 발이 아프고 몸살할 전등 등에 엎고서라도 목적지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둘째가 네살 때인가요? 어, 저 애를 배낭에 넣고 서울에서 논산까지 내려가서 대둔산이라는 산을 어,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대둔산 가보신 분도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가파르고 철계단이 많은 산이잖아요 어, 만약에 나만 산을 즐기겠다고 한다면 절대 아이들 데려갈 수가 없죠 근데 애를 맡겨놓고 갈 겁니다. 근데 참 만만치 않은 그 산에 아이들하고 같이 가고 싶어가지고, 4살짜리 어떻게 산행을 하겠어요? 저 아이를 배낭에 집어넣고, 큰애는 걷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그래서 제 아내와 함께 이종일 산을 탔더랬는데, 지는 막 배낭 뒤에 들어가가지고 좋아서 막 깔깔깔깔 그거리고 예. 그래서 막, 그러면서 지는 음, 한 걸음도 땅에 딛지 않고 대둔산 정복 이렇게 된 거죠. 저는 갔다 와서 심하게 몸살을 알았습니다. 뭐 그런 적이 대둔산 뿐이 아니었습니다. 종종, 자주, 우리 어릴 때참 산에 많이 이렇게 같이 가곤 했는데, 저는 장조주가 아닙니다, 그죠 저는 정말 보잘 것 없고 유한하기 짝이 없는 인간이에요. 그런데도. 자식에 대한 마음이 그 정도일지인데 어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이만 못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잖아요 자식이잖아요 아들이고 딸이잖아요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오늘 본문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어요 우리는 이미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주님을 믿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러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의 아버지는 누굽니까?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육신의 부모, 육신의 아버지가 그 정도로 자식을 아끼고 자식을 위해서 시간도 쏘고 심지어는 막 아이들하고 같이 자식들하고 자녀들하고 같이 좋은 데 가고 싶어가지고 배낭에 집어넣어가지고 하루 종일 몸살 앓으면서 끙끙 가는 것이 인간이라고 한다면 창조주 하나님 유한하기 짝이 없는 인간도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대하시고 사랑하실 때 어떻게 하시겠냐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우리의 상상의 나래를 오늘 이시간 펴시길 바랍니다 누구든지 빛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그 이름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십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미 그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까? 아멘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근데이 자녀의 권세가 얼마나 대단하냐 정말 대단합니다 예. 아버지가 내 거고 아버지가 지 거잖아요 이게 자녀의 권세이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학교 갔다가 집에 오는 길에 친구를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우리 집가자 그럽니다 자기 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참 진짜 도둑놈이지 지가 뭐돈 10원 한푼 보탰나 그런데 당당하게 자기 집이라고 그럽니다 아니 자기 돈 10원도 안 보태놓고 아빠 집이 어찌 자기 집이겠어요 그런데 걔는 우리 아빠 집 갈래? 그렇게 하지 않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집 갈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멘. 오래전 이야기인데 어느 코미디언이 있었는데 이 코미디언이 친구 코미디언 친구가 전화를 했어요. 그러니 아무개 집이죠. 그랬더니 그 아무개 아버님이 전화를 받으셨대요. 그 아버님이 참 재미있으신 분이셨는데 아니다. 내 집이다. 그렇게 이야기 했대. 얼마나 웃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아버지 집이니까 아들 집이죠. 그게 자녀의 권세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 되는데 하나님의 집, 아버지의 집인 천국이 나의 집이 되고 나의 삶이 된다는 거예요. 왜 주님이 나를 따르라? 하나님이 왜 우리를 보고 나를 믿으라? 하시는 거니까 하나님 당신의 집을 우리에게 상속시켜 주시고 싶어서 하나님이 나를 우리에게 당신을 믿고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나오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기가 막힌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주는 그리토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이 너무나 좋아하시면서 그에게 큰 축복과 상을 약속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거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6장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천국의 열쇠를 내가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천국 열쇠를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천국은 하나님 나라예요 천국은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 열쇠를 주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건 네 거야 다네 아, 주려고 만들었지, 다네 거야. 자 열쇠 가져. 이거 아닙니까? 그 천국 열쇠를 주겠다는 것은 천국의 주인공이 되게 하시겠다는 말씀이고, 그게 자녀의 권세가 아니겠습니까? 제가 우리 집 아이한테 한 번씩 그뭐 아빠 뭐 이거 뭐 물건 좀 사고 싶어요. 그러면 뭐제 아내가 이렇게 또어 용돈을 주기도 하지만 또 저도 어 간혹. 뭐 현금이 없으니까 카드를 주기도 합니다 그래 내 카드 가지고 그거 사라 그런데 그 카드를 긁으면 그냥 통장에서 빠져나가죠 한 번씩 카드 줘서 아, 얘가 쓸 만큼 썼나 쓸때 썼나 이렇게 보니까 물건 사는 것 허투루 사지를 않더라고요 돈을 허투루 쓰지 않아요 철이 든 거죠 그 자식이 철도 들고 자식을 믿으니까 카드를 주더라고요 자식을 믿으니까 이 아무나 카드 주겠습니까? 그게 깨닫게 되는 것이 아 자식을 믿으니까 내 자식이니까 이 자식이 철이 들었으니까 카드를 주는구나 예수님이 베드로를 믿으니까 열쇠를 주시는구나 만약에 철이 안 들고 못 믿으면 못 주죠 그것 아까워서가 아니라 타락할까 봐 잘못될까 봐 열쇠 못 맡기죠 그러나 철든 자식에게는 카드를 맡길 수 있어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 베드로 그때는 카드가 없어서 열쇠를 주셨구나 <웃음> 만약에 지금 성경을 쓴다면 이렇게 쓸수 있겠다 싶어요 오늘 목사님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던데 천국 카드를 네게 주리니 네가 이렇게 하면 <웃음> 하늘에서 나가리라 장난처럼 생각할 수 있는데 장난이 아닙니다 그게 복음이고 그게 자녀의 권세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아무리 주여 주여 하면서도 믿고 따르지 않으면 하나님이 믿으실 수가 없어요 그럼 철 안든 자식에게 카드 주겠어요? 열쇠 주겠어요? 못 맡깁니다 부모가 돈이 아까워서 안 주겠습니까? 아니에요 중요한 건철 드는 거죠 부모로부터 신뢰를 얻는 겁니다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을 진실이 믿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믿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믿으시면 하나님은 아까운 게 없으시거든요 다 주고 싶고 하시거든요 다 줘도 잘못되지 않은 걸 믿으시니까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저는 그게 자녀의 권세라고 믿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야 정말 예수 잘 믿는 사람이 되면 좋겠다 얼만큼 예수 잘 믿는 사람이 되면 좋을까? 하나님이 저를 믿으실 수 있을 만큼 신앙의 철이 될 만큼 아멘. 내가 너를 보니까 내가 이제 믿을 수 있을 것 같다 너 이제 신앙에 철 들었네? 정말 철 들었네?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열쇠를 맡기지 않겠어요? 천국 카드를 맡기시고도 조금 더 염려하지 않아서 제가 예 뭐... 어손율리 보고 카드 주면서 그래 필요한 거 그거 사라 그러면서 막 카드 주로 건전증근거 하면서 뭐이 녀석이 어떻게 쓰나 막 그렇게 하, 하지 않잖아요 나중에 보니까 얘가 제대로 쓰더라고요 믿으니까 천국 카드 천국 열쇠를 우리에게 맡기시고도 조금 도 염려하지 아니하시고 걱정도 아니하시고 그리고 자녀의 권세를 누려라 누려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복의 주인공이 저희이름 좋겠고 여러분인 길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 자녀의 권세예요 저는 올 초에 나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이 특세를 준비하면서 요한 1서 3장 말씀을 준비할 때엄청 언어를 받았어요 솔직히 그 말씀을 읽는데 가슴 벅찬 감동이 내게 막 밀려오는데 그 말씀은 이런 말씀이었어요.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입어서 그의 자녀가 되는 엄청난 특권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는 내가 될수 있다고 해서 되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잘나서 내 계획이나 그 내바램에서 되는 거 아니잖아요 오늘 본문에 요한복음에도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장 13절에 보면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고는 그 다음에 13절에 뭐라고 사도여는 토를 분명히 다는 거니까 이는 혈통으로 되지 않고 육정으로 와 사람의 뜻, 원한발입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 된다 할렐루야 하나님께로 납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사람의 뜻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잘라고 고생해 고상해야 하나님 자녀가 될수 있는 건 아닙니다. 내가 목사야, 뭐 장로야, 권사야, 그래서 자녀가 되는 거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뜻일 때 할렐루야.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뜻이 뭐냐?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우리가 선택되었고 그 선택된 결과 우리는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마귀의 자녀에서 구원 얻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에요 우리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사도 요한이 어떻게 그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지 잘 보세요 보라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라고 표현합니다 이때 어떠한 사랑, 이 어떠한이라는 단어가 대단한 단어예요 이게 원어로 포타포스라고 한번 따라 포타포스 이게 어떠한 사랑할 때 어떠한 건데 이건 뭐라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 놀라운 경탄 그걸 표현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가령 이제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같은 데 보면 8장에 예수님이 풍랑이는 갈릴바들을 리 꾸짖어 잠잠케 하시자 제자들이 그 광경을 보고 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풍랑과 바다도 잠잠캐되는고 그때 이포타포스를 썼어요 바람과 바다가 그의 명령에 순종하여 잠잠해진 이 일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인간의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차원의 일이었어요 바로 이러한 때 그들은 어떠한 타포스라는 말을 써서 놀라움과 경탄을 표현했던 겁니다.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예요. 그는 아무런 자격 없는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담아낼 수 있는 말을 생각해낼 수가 없었어요. 그 사랑은 인간의 모든 은혜를 초월한 것이기 때문에 그 놀라움 감격만을 담아서 어떠한 사랑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어떠한 사랑이라는 단순한 표현에서도 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격하고 있는지를 잘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주사라는 표현도 쓰는데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우리 한글 성경이 너무 단순하게 번역해서 좀 밋밋하게 들릴 수 있지만 이 어떠한 사랑을 주사라는 이 주사라는 단어도 대단한 단어예요 샤워하다, 거침없이 쏟아지다 여러분, 뭘 연상하시면 되는 거 아니까? 하늘에서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걸 연상하면 됩니다. 폭우가 막 쏟아져 내릴 때, 자, 바깥에 나가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때 뭐 비옷이나 우산이 비를 막는데 아무 소용이 없죠? 그렇잖아요? 그때는 뭐 흠뻑 다 졌습니다. 온몸이 다 졌습니다. 이것이 주사라는 단어예요. 사도요한은 하나님의 사랑이 마치 폭우와 같이 우리에게 쏟아부어졌다는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안 맞으려고 발버둥 쳐도 안 맞을 수가 없고, 아무리 거부하려고 해도 거부할 수 없을 만큼, 넘치도록 당신의 사랑이 사방팔방으로 쏟아부어짐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 엄청난 사랑에 감격해서 사도요한은 보라!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사랑을 포구같이 쏟아부어 주셨는가? 흥분하면서 말하고 있는 흥분하면서 그런데 흥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폭우처럼 우리에게 쏟아졌다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굉장히 무덤덤할 수가 있잖아요 지금도 많이 무덤덤해요 과연 우리 중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놀라운 사실에 막 눈물 흘리며 감격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어떻게 표현하면 우리도 사도 요한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감격스럽게 체험하고 표현할 수 있을까? 자중세의 성자 보나하드는 이런 말을 했어요 아버지 대신 하나님과 같이 읽어볼까요 아들 대신 예수 그리스 사이에는 사랑이라는 이름을 가진 신이 계신다 그는 바로 성령이시다 성부의 사랑이요 성자의 사랑이신 성령은 우리 마음속에 오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만드신다 참으로 옳은 말이에요 성경은 저 말씀을 어떻게 확증하고 있는가 하니까 로마서 5장 5절에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엄바되미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샤워되었다는 샤워 육적인 자연인으로는 아무리 애를 썬다 해도 하나님의 사랑 알 길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 잘 느끼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마음에 부어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눈이 띄어지게 되고 더 나아가 그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며 감사하며 감격해하며 찬양하는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느냐 맨정신은 쉽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질 때 성령이 임할 때 어떠한 사랑을 주셨는가 폭우같이 쏟아지는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내가 당신의 자녀가 되었는데 그 사랑에 성령이 임할 때 눈이 띄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참 맞는 것 같아요 한 번씩 예배드릴 때 성령의 강한 임재 가운데 있으면 나도 모르게 눈에서 눈물이 나오잖아요 눈물이 흘러요 이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는 거거든요 저는 하나님의 사랑의 눈뜸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합니까? 왜 성령의 임재를 갈망합니까? 아무리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이성적으로, 지식적으로, 합리적으로, 고차원적으로 풀어도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한가 듣는 소리예요 그러나 같은 소리일지라도 별로 내가 수식으로 쓰지 아니하고 그냥 밋밋한 소리일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역사하고 그 사랑이 성령에 의해서 부원받게 되면 한 말씀이라도 하나님이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이 사랑을 느끼게 되는 거죠 할루야 네.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놀라운 말을 들으면서도 가슴이 냉랭해져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입술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잘떡 부르면서도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할 줄도 감격할 줄도 모르는 그런 한심한 모습으로 살고 있다고 한다면 오늘 이 시간에 성령께서 묵은 과 같이 굳어진 여러분의 마음을 세그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이 임할지어다, 성령이 부어질지어다. 그래서 우리도 사도 요한처럼 보라,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저는 이 하나님의 성령을 내 어떤 인간 인간적인 우리 이 모습을 좀 풀게 되면 여러분 제가 뭐 또 우리 제 아내가 우리 아들한테 잘해준 것, 여러분 어, 잘못 느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저 애가 언제 느낍니까? 지가 결혼해서 자식나 보면 그때 아,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해주셨구나.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해주셨구나. 아, 그렇게 눈 뜸이 시작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질 때, 아, 그사랑이 내게 부어졌기에. 그 사랑이 내게 임했기에 내가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는 거구나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턱 갈망합시다 아멘 우리 예배자들 우리 부산국제 기도집을 중보하는 우리 중보자들 하나님의 성령이 부원받게 되면 예배할 때마다 그사랑에 감동이 일어나가죠 할렐루야 아멘 예, 그렇게 우리가 더욱더 예배하게 될 것이고 우리 예배자뿐만 아니라 우리 세날 모든 성도들이 보라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이 사랑의 눈뜸이 우리 세날 성도들에게 곧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최근에 요 사실은 이번 주간이었어요 그박호정 목사님을 통해서 그 성철 선임에 관한 새로운 사실 하나를 깨달았어요 여러 분 성조 선님 하면 여러분 잘 아시죠? 어. 그 이제 방구산의 교회가 이제 서울 강남에 있는데 그 기도의 집을 평창에 센터로 어 이제 지금 준비하고 있잖아요. 이제 어느 한 군사님이 평창의 산과 또 임야 땅을 이렇게 기증을 하셔가지고 헌물을 하셔가지고 그 기도의 집 센터를 평창에 짓고 있는데 그 목사님이 이제 평창으로 이제 기도의 집을 옮겨야 되니까 평창을 연구해. 에 예, 봉구라 평창이 어떤 땅인가 이제 인구해보는데그 평창에 유명한 절이 하나 있다잖아요 상원사라는 절이 있대요 그 상원사에 왜그 상원사가 유명한가니까 하그 상원사에 성절 스님이 그곳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큰 절이라 합니다 유명한 절이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절 스님 하면 뭐 최고의 수행을 한뭐 스님 예 또 면벽기도 16년, 육체정력을 최대한 죽인다고 비타민을 먹기 위해서 솔잎을 씹어 먹고 지방을 없애야 되니까 참기름 찍어 먹고 또 생명의 근원인 염분이 있어야 되니까 각 소금을 먹으면서 하루 한끼 정도를 삼밥 먹고 나머지 두 끼는 그렇게 씹어 먹으면서 육신의 것을 최대한 힘을 빼고 이 벽을 아침마다 바라보는 면벽기도를 16년 장좌불화라고 그래서 이 장좌불화는 수행 중에 눕지도 않고 앉아서 돌을 닦는, 그걸 8년, 8년 동안 눕지 않았다는 걸 생각해 보세요. 대단한 수행이잖아요. 초인적인 수행이죠. 이건 세계 불교사에도 보기 힘든 수행이라고 합니다. 대단하죠. 그러면서 모든 불자들의 존경과 이 선망에 대상이신데 현재도요 그를 두고 많은 불자들은 한때 이 땅에 왔던 부처다라고 생각할 만큼 우상적인 존재가 성철선임입니다 그분이 많은 영적 체험을 했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는 사실이 있었어요 그는 돌아가시기 전에 바로 직전에 마지막에 새로운 사실을 깨닫고는 내심, 말 못하는 갈등으로 몹시 고뇌하다가 결국은 회한의 몸부림으로 천추의 한을 안고 외로이 세상을 떠났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그가 죽기 전에 지옥을 본 겁니다. 지옥을 본 거예요. 근데 그 지옥에서 석가를 본 거예요. 고따마시 따르다를본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한동안 큰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아니, 조계종 최고의 종정이 지옥에 가서 석가를 만났는데 이걸 어떻게 설명할 거냐는 거예요. 결국 풀어낸 게 뭐냐. 성적 스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 이제 성적 이제 스님이 이야기한 그것을 이제 법으로 풀어내야 되는데 그 고성들이 이렇게 풀었다. 성적 스님의 석가는 사탄이다라는 이야기한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는 왜 습가가 왜 지옥에 가 있느냐? 그는 지금도 우리의 업보를 끌어안고 지옥에 오는 중생들을 제도해야 하니까 지옥에 가 있다 이렇게 풀어낸 거예요. 87년도 석탄일 법원대요. 87년도 석탄일 법원가 얼마나 영향력이 있는지 그때 성자스님이 조계 종종 있을 때. 전 세계 불교가 일본 불교가 한국 불교를 다 지켜보고 세계에서 그래도 이 한국에 돈이 많으니까 돈이 많은 불교 나라니까 굉장히 영향력이 있거든요 그 석탄일에 한국 불교 종단을 주목하는데 80년에 성절 이 스님이 석가가 사탄이라고 해버렸잖아요 여러분 지금도 유튜브에 또 일간신문에 그 사실이 그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했냐한 부분만 제가 설명해야 요 저는 지금 어느 타종교를 공격하려고 이 부분을 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있는 팩트 그대로 사탄이여 어서 오십시오 나는 당신을 존경하며 예배합니다 당신은 본래로 거룩한 부처입니다 이렇게 시작하는 법어가 87년도 성철 스님의 예그 이야기였어요 여러분 보기뭘본것 같아요 그러니까 불교 뒤에 사탄이 있다는 것본 거예요 그리고 석가가 구원받지 못하다는 것도, 못했다는 것도 본 거예요 지옥을 본 거예요 그런데 그가 극락을 보려고 유체이터을 시도했는데 이분이 워낙 오리지널 중에 진짜 중이시잖아요 진짜 고향을 한 사람인데 이 고향의 끝이 극락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자기가 극락을 보고 와서 그렇게 고향하는 수행하는 종들에게 극락을 가보니까 이렇더라 그러니까 더 열심히 어, 수행하라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유체이터을 했는데 본 거는 극락을 못 보고 지옥 본 거예요 근데그 지옥에서 석가를 본 거죠 충격받았어요 그러면 돌아와서 그가 죽기 전에 1992년도에 자기 딸 하나가 있는데 불필 스님이라고 그 불필 스님에게 남긴 유명한 유언이 있어요. 제가 그 부분, 한 부분을 그대로 소개해 드릴 테니까 들어보세요. 내 인생을 잘못 선택했다. 나는 지옥에 간다. 내 죄는 산보다 높고 바다 보다 깊은데 내가 어찌 감당하랴 내가 80년 동안 포교한 것은 헛것이로다 우리는 구원이 없다 죄값을 해결할 자가 없기 때문이다 딸 피리와 53년을 단전하고 살았는데 죽을 인정시에 그 사실을 내가 알게 되었다 피리야 내가 잘못했다 내 인생을 잘못 선택했다 나는 지옥에 간다 그가 죽기 전에 남긴 시에도 비슷한 내용이 담겨 있어요 초인적인 극기 수행을 통해서 큰 깨달음을 얻어 성불의 경지에 이르렀다는 성절 선임. 그러나 마지막에 한평생 남녀 무리를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라고 속인 자가 너무 커서 자기가 지옥에 떨어진다는 것을 알고 회한에 몸부림치며 천추의 한을 안고 세상을 떠났다는 것 아닙니까? 세상을 떠나기 바로 직진 어느 기자가 선임과 마지막 대화한 내용이 지금도 유튜브에 보면 그 영상이 그대로 떠있어요. 그 성재스님이 뭐라고 하신지 아십니까? 내 말에 속지 마라. 내 말하는데 속지 말라니까. 나는 늘 거짓말을 하니까 내 말에 속지 마. 그말 던져주고 1993년 11월에 세상을 떠납니다. 그 마지막 말이 주요 일간신문에 그대로 실려 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지난주에 들었어요. 그리고 찾아봤더니 그것이 영상에도 나와 있더라고. 야, 내가 예수 믿는 게 이게 얼마나 큰 복인가? 예수 믿는 게 이게 이 세상에서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복이 내가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 이것보다 큰 복이 어디 있겠나?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의 이구절이 보라. 제발 눈을 떠. 제발 눈 떠보라고.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어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에게 부어지든지, 그게 돼서 눈을 떠보라고. 떠보라고. 이 믿음의 눈이 활짝 열려서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의 영광스러움을 똑똑히 볼수 있다고 한다면, 와, 내가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다는 이 사실이 no. 너무너무 너무 놀라운 사실이네 이 사실을 분명히 우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 자녀 됨의 신분에 상상할 수 없는 놀란 축복이 있는 거거든 이걸 뒤늦게 깨달은 성전 스님이잖아요 흑 흑껏 내가 깨달았다는 거에요 흑 보고 믿었다는 거죠 여러분 천지를 주어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 아버지라는 사실 굉장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사실 하나 때문에 우리는 절대 기죽지 않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엄청난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자기 아들까지 죽게 하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는데 우리가 왜 기가 죽고 삽니까 왜 얼굴 찡그리고 살아갑니까 여러분 가난해도 비록 장애를 가지고 살아도 비록 가진 것이 없고 배운 것도 없고 많은 고난과 아픔이 눈앞에 놓여있는 뻔한 인생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괜찮아 괜찮다고 말할 수 있는 이 당당함 이것이 바로 하나님 자녀됨의 권세가 아닙니까 저는 이 초대교회 교인들이 이 권세를 가진 믿음 때문에 예수님 부인할 수가 없어서 순교의 길을 갖고 믿음의 선배들은 이 믿음 때문에 자기를 부인하며 희생하며 이 조국당에서 수모와 가난이 있을지라도 복음을 전했고 교회를 세웠고 지금도 우리 선교 동력자인 선교사님들은 숨을 죽여가며 예수의 이름으로 오지에 살면서 글수를 드러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바로 자녀댐의 군세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네. 눈한번 찔끔 감으면 부귀 영화를 누릴 수가 있고 쾌락의 삶을 살수 있다는 유혹에도 돌로 떡으로 먹어라는 마귀의 유혹에도 아니야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고집하는 것도 바로 이 자녀댐의 권세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댐의 권세 그런데 오늘날 이 교회는 이 자녀댐의 권세를 잃어버렸어요 이 가치를 놓쳐버린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10만원, 100만원짜리 현금보다 더 가치가 없어 보여 이것이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의 무기력함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가치의 눈을 떠서 세상의 물질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세상의 명예와는 도저히 비교가 안 되는 세상의 알락과는 비교 불가능한 이 하나님의 자녀됨의이 권세 나는 은약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상속자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이 권세 여러분 이 권세의 가치가 다시 한번더 우리 한국교회에 살아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영광스러운 긍지를 회복하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선십도 하고 있지만 우리 성도들 볼때야 보라 내게도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 보이는구나 보라 내게서도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 보이지 않나요? 서로를 쳐다보면서 하나님의 자녀 된이 기쁨과 감격이 꼭 회복돼요 그 자녀 됨의 금지 때문에 정당하게 나 괜찮아요 나좀 힘들어도 괜찮아요 나 조금 못 살아도 괜찮아 괜찮아요 난 하나님의 자녀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이 당당함이 우리 새날 성도들의 삶 속에 확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네. 이제는 우리 기도합시다. 주여 나의 눈을 더 열어주세요.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와 축복을 볼수 있게 해주시고 그것을 누리는 자로 역사해 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리에 한번 다 일어나서 기도하면 더 좋겠습니다 한번 자리는 두손 들고 하나님 제 눈이 더 열려지길 원합니다 사도 요한이 보고 경험했던 하나님의 사랑에 그 엄청난 그 사랑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놀란 사실에 저도 보고 알기를 원합니다. 자녀됨의 권세를 더 깨닫고 누리기를 원합니다라고 우리 주여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